이해력이 떨어지는 설계사가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해야보험을 준비하시는 산모님들께 음. 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품은 보험사별로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보험 전문가 박지희 기자님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작년에 조금 1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보험이나 이폐보험 시장에서는 현대해상이 장이 독보적이었는데 항상 1위였거든요 매달 그런데 DB손해보험이 또 1위로 올라왔어요 핵심적인 이유가 좀 있을까 거의 뭐분기별로 회사마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 현대상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판매량이 오히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DB가 더 순위를 치고 올라온 거는 DB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2월에? 네 그렇게 음. 보면 될것 같고 그러면 왜 판매량이 더 늘었냐 라고 봤을 때 일단 보험료적인 면에서 많이 다운이 됐고요 맞아요. 무예지 마지막 하면서 네. 거의 뭐 평균 보험료를 15% 정도 음.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어, DB에서 수술비적인 부분, 부해지로서의 보험료 절감되는 부분들, 납입면제 네. 기능 이런 게더 좋아지다 보니까 네. 어, 그 설계사들이 그 DB 보험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네. 요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벌판 판매를 정말 잘한 케이스인데 네. 부해지가 없어진다. 네. 그 다음에 종수술비가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없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께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 시점에 가입한 것도 나쁘지 않다 태아보험이랑 어린이보험을 다 합쳐 가지고 나오는 수치잖아요 음, 그렇죠 태아보험만 따로 봤을 때는 음. 여전히 현대생상이 괜찮았다 네 연령별로 다 분류해서 보면 음. 순위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통합으로 보다 보니까 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생상이 가장 우세했을 거고 음. 또 지금 이 10살 이하의 어린이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음. 현대랑 DB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음. 20세 이후의 성인 어른이 보험으로 비교했을 땐 d b 가좀 압도적이었다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태아 보험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 는 현대해상이다. 이번 달도 현대해상이다. 네.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담보를 뭐 예를 들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감염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수족부, 수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보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앞세우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회사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DB가, 음. 네, 그 감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앞세웠어요. 특히나 지금 1월이 되면서 전체 보험사가 다 이렇게 뒤흔들어졌던 게 인플루엔자, 음. 독감에 대한 부분인데, 어, 이게 진짜 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냐, 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음. 보는 게, 사실 코로나, 그러니까 독감이 걸리면 열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가야 되는데, 음. 그 앞서서 코로나가 우리를 막잖아요. 그렇죠. 어, 진료도 제대로 할수 없고 입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음. 어, 코로나로 의심도 받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그 담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우리가 독감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면 실비 있고 입원일당 있고 진단비 있어요 음. 그 진단비가 독감이 진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음. 지금 모든 담보 모든 회사들이 그 진단에 대한 것보다는 음. 치료비와 입원일당이거든요 음. 그럼 다 실비가 갖고 있는 거에서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의 마케팅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 음. 본질적인 거로 봤을 때 우리가 실비랑 어,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큰 음. 맥락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현대는 더 이상의 마케팅을 내놓지 않아도 흔들림이 음. 없다 그래서 제가 현대를 뭐 어, 두둔을 하거나, 네. 현대에서 뭘 받는 거 아니지만, <웃음>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료상으로 그렇다. 매달 사실 보험사가 좀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음. 낮추던, 보장의 한도를 넓혀주던, 음. 이 순위를 변경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판매 상품들이 늘어나잖아요. 네. 특히나 요 근래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이. 그죠? 렇 네. 상품에 대한 변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고객님들께서 그걸 다 분석해서 다 파악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설계사한테 한 곳의 설계만을 받으시는 것은 좀 불리할 수 있다. 음. 전반적으로 받고 여기는 왜 이게 장점이고 여기는 이게 왜 단점인지를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음. 생각이 들고 매달까지는 어렵겠지만 거의 분기별로는 되게 이슈들이 많아요. 정돈되는 내용들 네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그래도 한 번은 알고 전반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달의 주요 회사들 태아보험의 주요 회사들의 변경 이슈가 좀있을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음. 농협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어요 엄청 좋았죠 부플러스 음. 어. 하반기 이후부터는 판매량 급감했어요 거의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농협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것 지금 뭐 DB 음. 상품을 자꾸 상담때 거론하듯이 음. 예전에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얘기하면 농협 거를 없죠. 항상 네 맞아요 네, 가져왔는데 음... 이 농협은 뭐 경쟁력을 잃어버린 건가요? 일단 농협이 어, 워낙에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음. 손해율을 굉장히 잘 맞춰요.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율을 잘 맞추지 못하면 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고 그럼 당연히 고객들이 불안에 대해 하게 되잖아요. 음. 농협은 딱 손해율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정말 문을 닫는다고 하죠. 그렇게 어좀 계획이 철도철미하게 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농협이 회사가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대기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음. 분명히 농협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음. 특별하게 농협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기좀 어려워요 음. 대신에 음, 이대진단비라든지 음. 질병후유장에 있어서는 진단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게 농협의 장점이었고 반면에 진단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에 따른 연계 조건들이 음. 너무 많이 붙다보니까 음. 어, 고객님들이 좀 불필요한 담보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거라든지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음. 그뭐 질병 의장이라던가뭐 아니면 진단금의 음.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연계 조건이라고 하는 음. 이거를 가입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부수적인 음. 담보들의 가격이 음. 상충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성비의 경쟁력을 잃었다 음. 태아보험시장에서는 아직도 네, 태아시장에서는 거론되기가 좀 어렵죠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음. 사실 KB가 올해에 음. 가장 많이 거론될만한 회사지 않을까 음. 어, 주기가 있어요 음. 보험사마다 이 공격적으로 뭔가 손해율을 조금 노, 올리더라도 음. 내가 판매량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음. 그 시기들이 있는데 한근한 2년 동안 KB가 굉장히 저조했다 네. 메리츠가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 했다면 음, 어린이쪽보다는 KB가 그동안 성인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은 되게 저자세로 되게 이렇게 안전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워낙 어린이 시장이 크고 어린이 시장이 납입면제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적으로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번에 납입면제 음, 중에 업계에서는... 이게 신선하다 음. 어, 좀 충격적이다 라고 볼수 있을 만하게 부양자 납입 면제를 기능적으로 탑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우리가 납입 면제가 되면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뭐 진단을 받거나 음. 그걸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생기면 음. 보험사에서 더 이상 납입보험료를 내지 말고 음. 만기까지 보장만 받으세요 라는 제도인데 음. 그 제도를 그 자녀와 부모까지 다 열어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이는 괜찮은데 부모가 만약에 아파요 음. 그러면 아이것까지 납입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 이게 가장 음. 더 상식적인 납입 면제의 기준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가 음. 아픈 거는 부모가 케어할, 경제, 수 케어할 수 있고 경제력으로 활동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음. 아, 물론 애기가 크게 아파가지고 내가 활동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있을 수 있지만 음.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음. 사실 그거보다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이제 부양자. 부양자가 음. 내가 아팠을 때 음. 우리 아이를 케어하기 어렵잖아요 음. 보험료 내기도 힘들고 그때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건좀 신선한 것같아요네 굉장히 신선하죠 그리고, 그런 기능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음. 보험료적인 면에서도 음. 상대할 만하다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다는 라 얘기도 네. 작년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저렴해졌다 네, 한동안 이제 메리츠 다음에 KB가 비싸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았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보험료가 어 그래도 대표 보험사 중에서 음. 좀 낮은 편이고 음. 그런 기능적인 면들도 들어왔고, 그리고 선천적인 부분, 뭐, 감염, 아까 얘기했던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부분도 탑재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태아도, 고려해보셨을 때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KB도, 어, 현대, BB, 이렇게가 태아보험에서는 지금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대해상, 뭐, 사실 근데 현대해상은. 네. 뭐 아, 현대해상에서 워낙... 뭐 지원해줘야 돼. 아, 맞아, 우리 뭐좀 해줘야 돼. <웃음> 아, 저희도 후원받지 않습니다. 네. 제휴하지 않고요. 네. 아, 이, 이거 영상 보셨으면, 네, 아닙니다. 네. 네. <웃음> 근데 어쨌든 현대상이 워낙 태양 공 쪽에서는 강자다 보니까, 음. 사실 뭐 변동상이 크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뇌혈관하고 뇌졸중 진단비를 합산한 한도가 음. 12월까지 이제 3천이 됐었는데, 1월 달부터 2천으로 줄었어요. 음.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뭐냐면 이제 신생아 뇌출혈이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음. 전체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신생아 뇌출혈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그렇죠. 없다는게 아쉽긴 하지만 천만원이 줄어들었으니까 200만원 정도가 준 효과가 음. 나는거죠 실제로 제가 청구도 많이 도와드렸던 부분이라서 음.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다 음. 네, 근데. 이대 질환에 대한 한도 축소는 이미 우리가 다 예고가 됐던 부분이었고 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계속 줄어들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음... 타사가 더 월등하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가 좋았던 게 이제 거의 평준화가 됐다라고 볼수 있고 보험료적인 면에서도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현대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작년 10월부터 보장 내용 굉장히 좋아져서 음. 크게 흔들리거나 할거 없고 음. 그냥 30세 만기로 준비하시거나 음. 아니면 100세 만기로 준비하실 때. 음. 어, 1 0세만기를해아특약을 같이 포함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해아나 네. 어린이특약은 30세 만기로 따로 묶고 네. 무해장급형으로 해서 성인까지 가져갈 보장을, 보장을 저는 백세로 묶어드리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설계사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보험료가 잘 저렴하기 때문에 네. 저보다는 고객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좀 많이 비교를 해서 구성을 해드리는데 네. 한가지가 바뀐게 이1 0 0세만개로 구성하는 이무예제한급형을꼭 음. 현대로만 보시지 않아도 된다. 다 사로 봐도 된다. 네 그거를 DB로 보던 KB로 보던 음. 무예제한급형은 성인까지 가정하는 특약이다 보니 음. 꼭현대상에 국한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요번 1월에 좀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컨설팅, 그 태아보 컨설팅에서 바뀐 네네네. 주요 내용이겠네요. 네네. 사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어요. 음. 어, 왜냐하면 그 실비 단독으로 따로 가입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태아, 특약 태아 따로 뭐 30세 만기짜리또 음. 하나 해야 되고 뭐 타사를 하든 현대를 하든 음. 100세짜리를 또 해야 되니까 어, 음. 두개로 나눠진 것도 힘든데 세개로 세 개로 또 하시려면 것도. 그런데 벨팀장님은 음. 항상 어, 엄마의 음. 마음으로 네, 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음. 그 수고스러움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그건 제가 하니까 어. 결정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나눠진 이유가 저도 한 회사로 그렇게 세개 보험을 다 가입하면 일단 증권관리가 되게 좋고 맞아요. 청구할 때 서류를 한 번만 준비해서 한 번만 보내면 알아서 다그 담당자가 관리를 하니까 고객님 입장에서 되게 편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음. 그리고 전체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우세한 회사가 있다면 음. 같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음. 제가 지금 DB와 KB를 같이 비교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음. 아직까지는 그나마 현대란 d b 예요 음. KB가 또 어떻게 치고 나올지 몰라서 염두에 음. 두고 있거든요 같이 봐드리고 있다 음, 그 세가지 회사 정도는 음.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봐드리고 네네네. 있는 거네요 네. 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계약 전환 제도가, 음. 어, 그때 돼가지고, 뭐,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 전환 제도가 도입된 회사가, 현대, 그 다음에 메리츠, 한화, KB. KB. 네, 요렇게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현대이기 때문에 음. 현대를 추천하는 거고 현대 30세 만개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정말 그게 바뀔 수도 있는 약관이고 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위험인이 요 있다고 하면 사실 설계사들이 자신 있게 30세 만개를 추천을 못하죠 음. 설계사 입장에서는 100세 만개를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런데 30세 만기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현대해상이 무심사 조건이라는 거? 맞아.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심사라는 건 진단을 받았건 치료 이력이 있건 청구 이력이 있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30세 만기로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 담보가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담보, 어떤 담보, 어떤 담보를 계약 전환 제도 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보가 내 태아보험에 들어와 있다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좀 아쉬운 게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를 빼놨어요. 그게 음 우리가 화재보험에도 넣을 수 있고 운전자 보험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워낙에 이제 자기부담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건들이 그렇죠.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죠. 그런데 어 부모님 보험에 있다거나 형제 보험에 있다면 계속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는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담보들은 다 계약 전환 제도의 약관에 보면 써 있다. 네. 네. 특히나 요건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현대는 무심사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 음. 근데 타사들이 뭐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변경된지 모르겠지만 무심사 아니에요. 네. 심사 후 선별적으로 전환을 해주는 회사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 하나가 네. 어아 지금 이제 몇몇 회사만 그러긴 한데. 중요한 게그 계약전환제도를 기본 답재를 해놓지 않았어요 음. 특히나 메리츠 같은 경우는 KB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계약전환제도라는 특약을 선택을 해서 가입시에 그거를 설계안에 넣어놔야 음.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계약전환제도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설계사가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당부가 어. 빠져있을 수있거든요 음. 어, 음. 만약에 하, 현대가 아니라 타사의태아보험을 음. 가입하신 분이라면 음.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요즘에 앱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어머님들은. 네. 음. 앱으로 보셔서 담보에 이 계약전환제도 담보가 들어있는지 음. 뭐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30세 만기, 20세 만기로 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현대해상은 기본 탑재가 돼있고 메리츠나 KB는 기본 탑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담보가 내가 갖고 있는 증권 내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 아니면 설계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계약 전환 제도에 대해 계약이 해당이 되느냐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태아보험은 뭐 워낙 이제 일반화 돼 있다 보니까 준혜님께서 응. 어, 추천해 주시는 거는 보통 이제 3만원, 4만원대 종합보험 그러니까 30세 만기로 했을 때 종합보험 3만원대 네, 그리고 그다음에... 1 0 0세또 플러스 플랜이 들어가면 네. 얼마 정도? 근데 그 줄어들고. 100세 플러스 백세랑 같이 구성하는 플랜은 음. 고객님마다 제가 구성해드리는 게 달라요. 음.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고 음. 실비보험이 13,380원 음. 이렇게 해서 둘이 합쳐서 딱 5만원대예요. 음. 그렇게 저는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보고 그고객 중에 이번 어, 일당에 대한 니즈가좀 높다거나 음. 또 이제 수술비를 좀더 탑재해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음. 맞게 조정을 좀 해드리니까 그래도 4만원 초반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음. 인터뷰하면서 이제 태아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태아보험 지난달에는 DB가 좀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던가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음. 특히나 어른이 보험의 영향으로 수리가좀 바뀌었다 음. 어, 하지만 여전히 현대해상이 어, 태아보험 쪽에선 강자다 가격은 음. 아직도 경쟁력을 좀 찾기는 어려웠다 음. 그리고 이번 달에 만약에 태아보험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음. 현대해상을 기본으로 하고 DB와 KB를 음. 어, 비교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한번 음. 가져가시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덧붙이자면 음. 30세 만기로만 딱 가져가실 분은 음. 여지없이 현대해상 음. 그리고 30세 만기를 조금 더 줄이고 성인까지 가져가 100세 만기 플랜을 음. 같이 가져가실 분이라면 음. 현대 DB KB를 같이 보시는게 좋죠. 음, 음. 어, 자세한 것들은 고객님들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르다 보니까, 네. 이런 거는 전문가님들이랑 상담을 해서 음. 꼭, 어,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